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게임을 진행해 볼게요. 안녕하세요. 레노입니다. 네, 어디보자. 저희가 저번 시간에 재단사와 관련된 건물이 짓고 나서 저 옷감을 팔기 시작했죠. 잉? 왜죠? 아 그래요. 생각난 게 하나 있어요. 여기다 저장을 안 시켰죠. 자 이런거 보관을 시킵시다. 그리고 삶도 고용하고요. 헉 야반도주 안돼요. 그거 너무 슬프고만 그거. 가끔씩 만족을 못시켜주면 저런식으로 떠날 때가 있는데 좀 기다려 봅시다. 자 우선은 교회가 좀 많이 필요할 거예요. 그래서 교회도 좀 지어보도록 할게요. 여기 이 주변에다 지을까? 아니면 이쪽에다 지을까? 고민이긴 한데 제 생각에는 여기다 짓는게 좋을 것 같아요. 여기다 한번 지어볼까요? 작게 지읍시다. 자... 이렇게 지어보죠. 하나 둘 첨탑 하나 오잇 됐죠? 응 음, 됐습니다. 자 이렇게 지을게요. 그 다음에 여기도 오물이나 그런게 필요할거예요 오물도 하나 만들어줄게요. 그 야반노조 한게좀 슬프긴 한데 지금 교회하고 집 때문에 그러니까 좀 기다리면 될것 같아요. 아무래도 적합도를 좀 올려주는 게 어떨까 싶은데 자 이런데도 적합도를 좀 올려줍시다.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여유있을 때 나무도 좀 심어줄게요. 이렇게 하면 색깔이 좀 많이 바뀌었을 것 같은데 그쵸? 좋아요. 자 여전히 집이 없다고 난리가 났는데 그러면 집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만들기 시작했죠? 여기도 마찬가지요. 자, 일단은 열심히 좀 공간을 만들어 줄게요. 자, 놀고 있는 직업이 있나요? 음, 아직 없죠. 에 라이. 자, 여기 있는 사람 한명뺀 다음에 이쪽에더 고용을 할게요. 급해요. 저 옷을 못 팔고 있어서 만족을 못 했을 수도 있어. 고맙습니다. 자, 이분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? 저 원하는 게 뭐예요? 일단은 지금 중요한 거는 성직자 쪽이죠. 자 성직자 도와줍시다. 맨 마지막에 군사 쪽 올리면 되니까 일단 이렇게 할게요. 그래도 나름 빠른 속도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. 나중에 양목장을 이런 식으로 늘릴 수 밖에 없겠네요, 이제는. 자, 그런데 지금 돈이 상당히 많이 부족해졌기 때문에 한동안 좀 쉬어가는 수 밖에 없겠어요. 일단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시다. 이제 옷장사도 해야 돼. 슬슬. 야, 이런 거 먼저 지어야겠다. 우리. 집이 필요하니까 집을 빨리 지어주는 게 좋겠어. 한명 왔죠? 여기도 마찬가지로. 그 우선순위 지정합시다. 그리고 보니까 생각난 게 하나 있네요. 여기는 이 창고도 나중에 옮겨야 됩니다. 저희. 그쵸? 지금 돈이 많이 부족하니까 좀 아껴야 돼요. 도구 구입한데 돈을 많이 써가지고 좀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. 자 이제 옷을 팝시다. 옷 팔아야 돼. 어, 팔고 있네요. 좋네요. 이게 좀 거리가 상당히 머네요. 그럼 이렇게 합시다. 자, 양모도 여기다 보관을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얘를 역할을 좀 바꿔야 될것 같아요. 넌 해고. 해고야! 그 다음에 이쪽에다 고용을 합시다. 생각해 보니까 양모가 얘네들하고 가까워져야 돼요. 자 이제 집이 가까워지니까 사람들이 만족을 하는 것 같고 집도 몇개 만들어지면 좀더 행복해질 거예요. 계속 만들고 있죠? 보기 좋아요. 그리고 여기도 좀더 아이고 적합도를 올려야 될것 같아요. 나무 좀 심읍시다. 자 이런 식으로 나무 좀 심어주고요. 꽃단장 좀 여러개 시켜줄게요. 됐어. 이렇게 합시다. 너무 과긴 한데 색깔을 바꾸긴 해야 돼요. 이거는 주변에 좀더 장식품을 채워넣으면 괜찮아질 것 같으니까 뭐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죠. 여러 개를 그냥 심어버릴게요. 자 봅시다. 야 색깔이 변했죠? 얘도 색깔을 바꿔줘야 될것 같아요. 여기도 마찬가지로 좀만 더. 됐어요. 봅시다. 좋네요. 그래, 이렇게, 이렇게 해야지만, 음, 주변에 사람들이 와도 거부감을 안 느끼고, 안 느낄 것 같아요. 자, 이제 집만 해결이 좀만 더 되면 될것 같아요. 지금 교회는 만들어졌으니까 사람들이 이쪽으로 방문하기 시작했죠. 일단은 비율을 한번 볼게요. 자 농로가 41명이나 되고 평민이 1명밖에 안되죠. 한 10대, 한 8대 이 비율로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. 그게 나을 것 같아요. 잠깐 이거 내가 지으라고 지우, 한거 아니잖아. 호잇. 자 이렇게 할게요. 그래도 계속 방문 중인 사람들이 생겨서 다행인 것 같아요. 여기도 좀 정리가 된 대로 바로 옮겨버릴게요. 자 이쪽에다 창고를 지읍시다. 여기다 하나 만들고 좋아요. 이쪽에다 여기서 생산되는 자원들을 보관을 시킬게요. 저기 있는 거 이쪽에 있는 거 없애버릴게요. 여기다가 다 집을 만들 거예요. 집하고 이렇게 영향도가 없는 건물들 그런 걸 만들 겁니다. 얘 예, 뭐하고 있니? 허? 집이 어딘데? 그... 집을 추방시켜야겠죠? 그러면 얘가 가까운 데 자리를 잡을 거예요 일단 한번 봅시다. 여기 정도에 자리 잡으면 좋을텐데. 이게 바위밖에 안돼. 아 이러면 머리가 아프죠. 넌 어딨니? 그래도 얘한번 다시 진행을 해봅시다. 야 바위는 너무하잖니. 그래서 우리 이 아이는 집을 찾았나요? 그집 그래, 찾았죠. 5 5 m 터 그래, 이러면 됐어요. 4 7 m 터6 7 m 그래. 집이 가까워져야지만 애들이 행복하기 때문에 다음에 들죠. 즉 욕구 불만도 어느정도 해소가 되고 있고요. 그러면 집을 여기다가 좀만 더 만들어 볼게요. 왠지 만들어질 것 같아. 반응이 없구만. 여기는 포기하고 이쪽을 한번 확장시켜 볼게요. 여기도 반응이 없죠. 분명히 여기가 맞을 것 같은데. 자, 얘들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이제 3명 남았죠? 어디선가 집을 만들었던가 아니면 집에 들어갔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. 이건 한번 좀 기다려 보죠. 자 특사가 왔습니다. 원하는 게 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생선? 야잇! 생선 너무 하잖아. 물론 구입을 할수 있긴 한데 저희가 돈이 많이 부족해요. 그래서 일단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. 옷을 좀 열심히 팔아야 될것 같은데 나중에 좀 평민으로 진급을 시킵시다. 어 어느새 무직자가 이렇게 많나요? 자 이쪽은 여전히 그 열매가 말을 생각을 안 하죠. 그래서 몇개더 지어도 될것 같아요. 자 일단 여기다가 치즈콘의 오두막을 더 짓겠습니다. 자 이렇게 놓고 이거는 이제 사용 안 할게요. 비어용 비어용 비어용 그 다음에 이쪽으로 다 옮깁시다. 나무 도구 그 다음에 판자 돌멩이 이렇게 지정을 할게요. 그 얘들 뺍시다. 빼고 새로 고용을 할게요. 자 이렇게 할게요. 집도 가깝죠? 얘도 가깝고요. 어느정도 아 잠깐만 이러또 머리가 아픈데 얘는 좀집 위치를 바꿀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너무 멀어. 너의 이름은 요란 대죠 호잇! 쫓아 냅시다. 그럼 이제 가까운 집을 찾아 움직일 거예요. 설마 자리가 없는 건 아니겠지? 그럼 머리가 아픈데... 자 프로모션의 시간이 왔습니다. 일단 농노는 모두 승격을 시키고 그 다음에 해야 될게음 방직공 이런 사람들은 평민으로 진급시키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석공도 진급시키고요. 재단사도 진급시키고요. 한 5명으로 만족을 할게요. 일단 됐어요. 돈이 많지가 않은지라 이렇게 커버를 해야 될것 같고 그리고 얘네들 지금 진급을 했기 때문에 평민이죠. 지금 쫓아낼 필요가 있어요, 얘를. 얘 때문에 집이 중축이 돼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못 살게 되잖아요. 그죠 그래서 얘를 쫓아내겠습니다. 그럼 여기에 머물게 될 거예요. 여기도 마찬가지예요. 어 잠깐만, 너네도 여기다 여기 살고 있었니? 그러면 딱히 상관은 없었던 것 같은데. 근데 이쪽으로 이사왔죠. 오스할때 너는 뭐하니? 아 얘도 똑같네요. 그러면 다 쫓아낼게요. 한 곳으로 모나 넣읍시다 그럼 얘들이 더 가까운 이쪽으로 이사갈 거예요. 여기로. 올 겁니다. 그쵸? 그렇죠? 야, 좋은데 살아야지. 괜히 다른 농로들 쫓아내지 말고. 자, 이렇게 합시다. 자, 그리고 지금 먹을 게 많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죠. 왜냐하면 그 평민들이 좀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야 평민들이 먹을 거를 두 개씩이나 먹기 때문에 이건 좀 정비가 필요하죠. <웃음> 그래도 이쪽도 자연스럽게 확장을 하기 시작하니까 괜찮네요. 그렇죠? 여기도 확장하기 시작하고요. 이쪽은 이제 잘 돌아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. 저쪽에 있는 자원들이 다 사용이 되면 그때쯤 좀 옮겨올게요. 창고 비워. 비워. 비워, 비워, 비워. 비우시라고. 그동안 이 아이가 좀 좋은 걸 찾았으면 좋겠어요. 이거 벽, 그벽 말고, 아니 그, 뭐라고 해야 되죠? 바위 말고 좀 철이라던가 그런 걸좀 얻었으면 좋겠는데. 일단 한번 기다려보죠. 자 보세요. 지금 평민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넘어왔죠. 이런 것들도 나중에... 업그레이드 시키겠지만 지금은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. 안그러면 얘들 쫓겨나가지고 막 방황하다 도망을 쳐요. 얘 이거 빨리 지워야 된다 우리. 뭐하니 지금. <웃음> 집이 없으니까 애들이 안오잖아. 여기도 좀 적합성을 좀 올려 볼게요. 색깔이 좀 그렇죠? 덤불 좀 지읍시다. 자 이런 데는 열심히 이런 아이들을 좀 심어주고요. 됐어요. 한번 봅시다. 많이 변했죠? 괜찮을 겁니다 이 정도면. 그 다음에 나무를 심어줘도 돼요. 어차피 이런 건물들은 업그레이드 할 거고 뭐 철거할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 주변에다 미리 장식 이런 거 해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. 자 일단 지켜봅시다. 됐어요. 한번 볼까요? 완벽하네요. 나중에 이쪽도 벌목이 되면 정리를 할 겁니다. 거의 다 벌목 다 됐네요. 이제 벌목 지대를 만들긴 해야 되는데 어디가 좋을까? 이건 좀 나중에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. 남들은 이쪽에 산들이 많이 모여드는 것 같아요. 그쵸? 여기도 조만간 평민들이 살 곳이 생겨날거예요좀 기다리면 됩니다. 잠깐만 와우 여기 아무것도 안나온다고? 아 여기는 포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. 그 이쪽을 찾아봐야겠네요. 그쵸?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. 이거 너무 한거 아니야? <웃음> 한번더 합시다. 저운 나쁘면 이쪽 라인까지 넘어가야 될 수도 있어요. 여기에다가 길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던가 해야 되는데 다행인 건 여기에 열매가 좀 많이 있죠. 저런 거꼭 챙겨야 될것 같아요. 자 두명의 욕구만 채워주면 바로 100%가 될거예요예 집생겼으니까 들어오려. 자그동안 옷은 얼마나 팔렸는지 한번 볼까요? 6 9골드좀더 평민들을 만들 필요가 있겠네요. 이렇게 합시다. 식료품 창고 말고 채집구나 오두막을 조금만 더 지을게요. 여기다 지을게요. 여기다 짓고, 그 다음번에는 농사를 한번 지어볼게요. 어디가 적합할지 모르겠는데, 일단은 이쪽을, 아니, 이쪽은 도시를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를 생각해 볼게요. 자, 원하는 게 뭡니까? 아 이런거 가능하죠? 호잇 자 일단 포인트를 모았습니다. 그래서 11포인트나 생겼죠? 이거 다 해금시키려면 한 40포인트 50포인트 정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한번 지켜보죠. 여기도 점원 고용합시다. 저쪽까지 가지 않게 좀 막는 게 중요해요.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 해결할게끔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잠깐만 나무 거의 다뱀거 아니야? 이제 슬슬 메시지가 뜰것 같은데... 공짜 땅을 얻을 수 없으니까 좀 슬프긴 한데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될것 같죠? 일단 여기를 클릭합시다. 그래놓고 이쪽에 있는 이 아이들 다 벌목을 시켜버릴게요.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할게요. 됐어요. 여기는 깔끔하게 벌목이 다 됐죠 아쉬운 거는 얘가 정말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는 쓰레기였다는 거 사실에 너무 슬퍼요 원래 여기 클릭하면 뭐가 나오긴 했는데 그쵸 연기 뜨긴 합니다 바위를 생산한다고 말도 안 돼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거보다는 이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쵸? 그럼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? 테스트 해봅시다. 이런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. 나 바위라도 발견했으니까 일단 한번 지켜봅시다. 거주 공간이 부족하다고 계속 메시지가 뜨는 것 같은데 음 조금만 더 구역을 지정해보죠. 여기도 될것 같은데 안되네요. 그 이쪽은 어때? 자 여기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답이 없죠. 야, 너네들 그러면 누구야? 이거 한번 볼게요. 일단은 이쪽에 사람이 배치가 돼 있고 이 창고는 어디지? 한번 볼게요. 아, 이거 아, 이것도 비웁시다. 비울게요. 얘는. 야 이거 비우기로 했잖아. 방직공 오두막 여기 사람들 왜 없지? 재진영 합시다. 자 이렇게 하고. 그 다음에 남는 사람 어디 갔니? 무직. 무직. 뭔가 좀 이상한데? 이거 안 되죠? 이런 거 직장을 찾을 수 없다고 메시지가 떴는데 너 평민이잖아. 난얘 내비두고 너는 농노 no, no. 안돼 나와. 너는. 일단 나와봐 가깝잖아. 일단 한번 지켜보자 이거. 자 일단 여기 산 애들이 지금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좀 확인을 해봅시다. 무직이죠. 방직공으로 지정을 합시다. 자 이렇게. 자, 방직공이. 사람이 많이 없어요 됐죠 깜짝이야 자 그리고 나머지 사람 얘들은 뭐하는 걸까요 채집꾼이고 석공이고 방직공이고 너는 재단사죠 어 잠깐만 작업장이 가득 찼다고? 잠깐만 보자. 음, 응, 가득 찼네요. 이거 한 개까지 채우기로 했잖아 우리. 그 여기 뒤에 있는 거를 좀 바꿀게요. 자 옷으로 바꿉시다. 그리고 사람들 좀 고용할게요. 이렇게 하면 되겠지. 아, 이제 집이 모자르다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죠. 보기 좋네요. 그럼 이제 사람들이 방문하기 시작하게 될 거예요. 근데 여유 자금이 그닥 많지가 않아서 좀 걱정이에요. 이제 평민들이 좀 많아야지만 좀 정도 해결이 될 텐데. 이거 가지고 안 되는 건가? 그러면 슬슬 빵을 만들긴 해야 될것 같아요. 자 여기다가 밀농장을 하나 만들어 봅시다. 여기다 만들어 볼게요. 어차피 여기는 돌은 안쓸 테니까 이쪽에다가 하나 지어볼게요자 이렇게 합시다. 어디 보자. 여기 종사자는 몇 명이 필요하죠? 그래요. 생각보다 빠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지켜보고요. 어, 이런 거 이, 예쁜 것 같은데. 이렇게 장식품만 한번 지어볼게요. 괜찮네요. 자 여기 생산 속도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어찌됐건 이거보다는 효율이 좋길 좀 빌어봐야 될것 같아요.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을 할게요. 장시간 동안 봐주신느 감사하고요. 다음에 뵙겠습니다.